와 이게 뒤돌려 치긴데 그런 거죠 거의 이게 됐나? 우와! 그치 <목소리> <와. 목소리> 아! 그러면 한번 세팅해 주세요 난구풀이 오케이. 레드볼로 한번 가는 거볼게요 와, 아, 미 어. 이게 뒤돌려 치긴데 그런 거죠 거의? 그렇죠. 네. 이게 됐나? 와, 와. 와. <웃음> 와. <우와>. 와. 와. <웃음> 와. 이거 뭐한 번에 끝냈는데요? 집어넣는다는것같은데 새우치기로. Very very difficult. 너무, 너무, 너 너무, 너 비로 치는 거. <웃음> 어? 치는 <믿었으세요>? 거. <웃음> 아. 아, 아, 아, 아 이걸 치는 거벌이다 이걸로, 이걸로 <웃음> 가는 건가? 이게 답이에요? 그렇게 난거 같지 않은데. 선수 분들 봤을 때. 하나씩 다 한번 해 보시죠. 다 아하 우리 나만 엄백크걸어치게네 <웃음> 뒤로 Not here, you must come here and 와, bang. 와 말도 안 돼. 오케이, 어서. 아 n o t h e r little bit bang for to come here. Here, speed. Here, no speed. Little bit English. <웃음> 오, 내가 <오! 웃음> 유대, <유대가> 이게. <이기했구나. 웃음> 오! 오! 네, 오! 너희가, 오! 내가 이게 있어 없네.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, 이게. 오! 오! 너희가, 아! 내가 이게인 거야? 수기 아니 이게 어 아니 얘는 한초에 얘기 대고 쓰리뱅크가 맞지 않냐고 이렇게 꼬자칩에서확벌어놓는 <웃음> 어, 걸로. 오. 그렇죠, 어. 저이니까는 어. <웃음> 어, 잘한다. <웃음> 다시 이런 우리 제작진 분들께서 뭐 어려운 숙제를 갖고 온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? 에이, 줘보세요 <웃음> 형님 한참 고민했던 공. 진짜 어려운 공은요? 뭐 이렇게 네? So? 아니? 아 어? 해봐요. Were, were to... 내가 낸 거야 이거 해봐봐 이거 뭐 돌칠 거야 이거 아니 칠 너, 거냐고 이거를요. 네. 이거는 그냥 가장 우리 하수들이 늘 얘기하는 공이거든요. <웃음> 없어요. 그렇죠? 잘 되지? Very, very, very, very deep o 야, 고은 생각 못 했어요. 오, 고 생각 못 했어요. 이게.. 와.. 아, 그 아, 진 음. 투뱅크로 음. 그거봐, 이게 거이 진짜 난거죠? 진짜 난거잖아요 걸리면 될것 같은데, 이렇게 서 이렇게 해 걸리면 안 되나? 아.. 리버스 네, <웃음> 그거 가려고 합니다, 지금. 미트. 베리 That is. 야, 이걸 쳐주면 진짜, 진짜 수고한 너는. 오늘 최고의 스타. 그럼. <웃음> 당국에. 와, 맞았다 맞았어. <웃음> 어 엄마 안 맞을 것 같은데, 편향이. 너무, 너무, 나. 편향이 <웃음> 너무, 편향이 너무 긴데. 안 그래, 안 그래, 안 그래. 아이, 그래. 포인트 보시고 안 맞을 것 같다, 그래서. 아, 안 되네. 쏘리. <웃음> 피니쉬. 제작진분들이 낸건 숙제를 너무 쉽게 풀르셔가지고 내가 이거 이런 공이 가끔 떠요. 그쵸, 이거는 사실 이런 공이 시합 때 뜨면 이거는 그치? 네, 거의... 완전 뚝 밟은 거지. <웃음> 오! 어? 와! <우와! 웃음> 제가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 얘기한 거야, 이거. <웃음> 와! <웃음> 아, 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피곤해, 피곤해. 피곤해, 많이 피곤해. 딩동.